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각콜라티 v 입니다제 10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가 다 차고 한 개를 더 설치했는데 두 개도 다 메꿔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번 수확을 하셨죠? 예 지금 두 번째 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인데 지금 이제 제가 바빠서 여섯 군데 메셨네요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매야 되는데 이 이제 제가 키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내네 키를 다 따라왔어요 아오버됐네 벌써요 네. 유태 끝이 한 2m 20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두 개니까 네. 야 이래 가면은 이성장세를 본다면 은세 네. 개를 매야 안되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비도 있고 바쁘고 한두 바빠서 지금 현재는 나도 지금 염려는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라서 지금은 탄자나 뭐 이런건 안보이는데 그래도 항상 농민은 걱정이 되고 저기가 돼요 그렇죠 최종 수확 때까지 네. 그죠? 세력이 좋으면은 옆에 가지가 많이 나와요 이게 거의 다섯 물이나 여섯 물로 봐야 되거든요 예 다섯 여섯 물예 이제 다른 농가로 기준을 할때 예. 그런데도 지금 이거는 세력이 이렇게 좋아요 힘 좋습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예. 힘이 다른 거하고 틀리게 다 똑같이 골고루 이렇게 다 좋으니까 아그런데요예 네. 다른 지역에 고추를 많이 한 지역에 주산지 쪽에 네네. 고추, 이, 키도 크진 못하고, 병도 많고, 네. 또, 칼슘 장애도 많고, 네. 예, 그런 걸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네. 어, 거기, 여기는 완전히 딴판 음, 세상입니다. 보에는 다른 농가하고 거의 저희도 뭐, 특별하게 좋지는 않클랑요. 근데 지금은, 다른 농가하고, 내가 자신에도 비해일 수가 없을 정도로 세력도 좋고, 현재는, 안주까지 아무것도 병원 안 보이고 뭐 간혹 가다가 칼슘 부족 약간씩 한두 개씩은 있어도 예, 예. 다른 건 없어요 노지에서 이렇게 전체 수고를 2m 50 내외로 키운다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하고 현재 지금 그 오늘이 7월 26일 화요일이거든요 네. 열 번째 우리가 이 고추 방송인데 네. 아, 점검 결과 아주 이 나무가 튼실하고 생육상이 아주 양호하고 우수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도 이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떤 분들이 고추밭은 제대로 안 되고 영상에서는 크게 보인다고 막 이런 분들인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영상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두배세 배가 좋다 영상보다는 실물이 더 낫다 그 말씀이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고추를 애주하고 요즘에는 감사한 게 젊은 기농 분들 그분들이 이제 여러 지역도 많이 가보시고. 또, 관심도 많고, 그, 내외 분들, 뭐, 젊은 분들이 이런데, 다른데 가서는 실망을 했는데, 영상 보고도. 근데 여기 와서는 아주, 어, 그저께도 애제자를 해달라고. 나는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저게 하는 것보다, 내 보고 다음에 준비를 해라, 이래갖고. 젊은 분들이 이런 데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저기를 끌는 없글랑요. 가능하면 지도를 해주고 멀리서도 같이 잘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빨리 저 집이 돌아가서 그냥 한번또 연구해보고 해봐라. 또 전화라고 그래갖고 통화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고추 키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시원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그들막이 되고 네, 네, 네, 네. 제가 직접 이 고추밭에 앉아보니까 확실히 시원하고. 네. 한두 개씩은 있어요. 프로테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도 노력하고. 예. 또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이제 탄저 안주까지는 안하시면 문제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현재 탄저 전혀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아까 전 말씀하셨다시피 네. 최종 수확 종료 때까지는 늘 노심초사하는 네. 기분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어, 재배하고 계신다. 네. 네. 이 관수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계속 장마철이 와도 그 전에 먼저 고열될 때. 네. 그때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줄였어요. 줄여서 30분 내외 날짜는 먹이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음. 또 소독하는 것도 그대로 가고 그리고 저희가 그 농민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추는 세력이 좋아 이래갖고 비가 오고 저기 되니까 하면 걸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거는 거의 뭐 여지없이 탄저병이 오니까 소독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전 날짜가 되면 꼭 네. 방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럼 여기는 칼슘 결핍 장애가 아주 간혹 눈에 띄지만은, 네. 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네. 이 갈슘 장애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칼슘은한몇분 정도 살포하셨습니까? 어, 저희는 그, 저기 소독하는 날, 네. 같이 이래 배합을 해서 조금씩 하니까 네. 숫자로는 몇해 됐나 모르겠나. 거의 열흘 기준으로 치니까 약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관수시설이 네. 앞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 가뭄 문제 때문에 네.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 고충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이제 기후변화 뭐 이러, 이런 문제 또 특히 농민이 제일 힘들하고 하는 거는 인건비예요. 그리고 수확보다는 인건비를 담은 얼마라도 줄이려면은. 간수시설 해갖고 간주에다 조금씩 주면은 여기를 뚫는 거에 비용만 해도 엄청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가뭄 대비해서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양을 막 주려고만 애를 쓰고 저기를 해요. 근데 그 꾸준한 양을 우리 저 농약사나 이런, 아니면 또저 농협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치르는 양을 나는 어기질않안요 그리고 그래,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네, 정량들만 해도 충분하다. 네. 시점에 있어 가지고 고추 재배 농가들이 이제 가장 그 키포인트로 중요한 재배 무엇인가? 뭐 네.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그래,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래, 농약 살포 저기는 어기지 않고 또 간주도 어기지 않고 지금이 이 고추에는 마지막 생명이고 지금이 세력이 최고 좋을 때에 어느 집에 할것 없이. 요번 시기를 놓치면 고추는 올해 농사는 끝나는 거 걸랑요. 그래서 어릴 때 간주 양에 조금 더 늘려서 이제는 세력을 더안 커도 되걸랑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래 몇 년간 하면서 노하우지만은 지금에는 분도 간주를 좀더 신경을 쓰고 수확량을 좀 늘려야지만이 더 많이 딸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비료 양도 한뭐 500g 줬으면 한 700으로 늘리고 그래서 지금은 세력이 줘서 얼마든지 받아요 지금도 하지만 요즘은 고추 따는 시기라서 또 오늘 집어넣어도 내일 가면 또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제 지금 옛날에 그 처음 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집에도 이렇게 나오길래요? 근데 여기 메디를잘 보시면 하나 둘세개예요 세 개는 이렇게 되는 순간에 멈춤을 찾아요 이게 더 이상 안안 안 나가겠다고 마무리를 해요 여기서 하나 둘세 개가 이제 달리고 이렇게 늘어지고 더 이상 안 나가요 근데 왜 우리가 수확량이 많냐 뭐 이런 얘기는 요거를 올리는 순간에 세 개가 더 달고 여기를 따로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 음. 공법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내일 3, 3, 4일 있다고 와보면은 이게 여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 끝난 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달리는데 이 세력에서 달린 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서부터 여기까지를 다그늘으니까 빨리 안 빨가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그냥 한꺼번에 해도 돼요 요거를 살살 이렇게 집어넣으면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다시 또 줄기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 가면은 아마 여기를 보시면은 이 공간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큰 거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집어넣는 순간 3일 가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없어져요. 공간이 차들가고 수확량이 늘고. 이 고추 수세 판단 요령. 네. 자, 여기 해수는 이 제일 끝부분이 어떤 상태일 때 약하다, 강하다 또는 아, 관주량을 그럼... 더 늘려야 된다를 아, 판단하십니까? 이 그래, 부분도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끈을 이번에 매고 이렇게 이 정도 되길랑요? 끈을 맸을 때 그러면은 이 세력도 이 줄기서부터 올라온 게 그대로 보존이 되느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맨 위에 부분이라고 봐야 되길랑요 하면 근데도 이렇게 다 열매가 이렇게 맺혀서 같이 따라가야 되길래요 그럼 밑에 세력을 뺄 때도 얘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길래요 이 부분이 색깔이 노랗게 되고 내, 내 개인 경험으로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집도 다 그래요 이 부분이 밑에 세력이 많으니까 여기가 빠져요 이렇게 달려갖고 노랗게 그러면은 칼슘 부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걸 찾아서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갖고 그걸 해야 되겠네요. 그래. 보충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많이 빠지면은 수확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장마철이고 뭐그런데 총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 두개 된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많으면은 빨리 처방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런. 한번 따고, 두번 따고, 어, 지금으로 보면 이 다음에, 요번에 돌아오는 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되 거글랑 숫자상으로도. 근데 지금은 이게 두 거를 같이 따요. 한번 나갈 때. 하루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현재는 저희가 벌크 두 개를 돌리는데도 아주 풀가동을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한번딸 때마다 양이 엄청나네, 그죠? 음, 그리고 여기. 알도 굵고, 지금. 가까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간내에서도 몰랐던 사람들이 아주 술래기 해갖고 많이 와요 지금 아 술래기 해가지고 네 <웃음> 아니 지금 저기 저 1m와 요즘 가면 안 되니까 전 지역이 다안 된다고 저하고 아는 지인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8년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뭐 올해는 아주 저 거의 실패같이 얘기를 해요 잘하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제일 저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우리 이게 잘 되니까 더잘됐하고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초반이훌하지만은이한 나무마다 꽉찼습니다 이거 네, 꽉 보니까 꽉 찼어요. 아주 뭐 그래서 나는 세력이 다 빠져도 우의 세력을 똑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음, 그래 계속 앞으로 계속 많이 딴다 네, 많이 달리고 세력을 한번 많이 빼내면 오. 이 세력이 좋을랑요, 세력이 좋은 거에 여기서 빠진 것만큼 여기서 또 그만큼 나와요 yeah. 그래서 먼저 든 내가 말씀드린 거는 세물 내물 다섯 물을 훨씬 더 좋다 다 90% 고 고추 사가는 분들이 시장에 가면은 새물이 이 세상에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변한 거걸랑요 내물 다섯 물을 보질 않았고 물건을 어 다른 농가에서 접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두번세 번이면. 웬만한 농가는 끝난다고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주부들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그 분들이 이제 고추를 지금 뭐 8년째 사갔는데, 그분들이 직접 보고 새물, 레물을 사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 농민 또 아니면 고추농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래들 하지라도, 나는 제일 부탁드리고 이런 거는 제가 잘해서 뭐 이런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 옛날 방식에서는 조금씩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게 아는 지인을 가니까 20cm 심어놨어요 보시면 40이 40도 좁어 갖고 다 차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다꽉 차갑네 다, 꽉 네. 네, 다 데이고 으로또 넓게 했을때 먼저 50을 심어도 되는데 50은 어릴 때 올라올 때가 힘들어요. 규격 사이즈 처음부터 저희가 그 시간 계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1m 20에서 40 올라오는 균형 그래서 하니까 이게 딱 맞고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규격 사이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람을 안 불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하우스를 해봤는데 하우스는 누가 농사를 짓든 간에 한 하우스 한 동에 내 골을 뺏기 못 심어요 해보니까 그러면은 절간이 커요 그러면 영상에는 뭐 어떤데 이래 가서 내가 직접 나도 내가 실제 심어봤는데 내 골이라는 거는 이거 내골 따면은 딸게 없어요 절간도 크고 그러면 영상에서는 엄청 수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나도 심고서 실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는 열몇 골이 되는데 네골을 아무리 그게 열 배가 나온다 해도 네골 수확은 그한번 따면 두번 따면 없어요 생각보다 수확이 잘 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비싼 하우스에 이렇게 심어갖고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저까지 내가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누구든 간에 고추 농사는 오래 지셨어요. 오래 지셨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같이 지어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이제 그 신경을 쓰고 서로 안 되는 건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더잘줄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젊은 분들이 서로 연구를 해서 이 고민을 많이 해갖고 인건비 들 들어가고 빨리 나오고 수확하고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추도 착과가 많이 됐습니다. 고추 하나래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크고 또 개인적인 노하우도 몇 가지 더 알아봤습니다. 사과 콜라 TV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지 고추 기기 5m 고추밭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